트랙터 퇴비 살포기, 청소 중 중상, 작업기계 사용 중및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이므로 교통상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7 가단 5.17.641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두 건의 교통상의 후유장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약관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농업기계, 다만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농업 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 기간 중 트랙터에 연결된 퇴비 살포기에 우측 위팔과 복부가 끼면서 우측 상완부 앞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가 퇴비살포기를 청소하다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축사로 향하기 위해 기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도중 트랙터와 퇴비살포기 연결 부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를 살펴본 후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퇴비살포기옆 롤러에 옷이 말려들어간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두 번의 보험금 청구서에 테비 살포기를 청소하다가 라고 기재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는 사고 장소가 바드로 기재되어 있으며 트랙터에 테비 살포기를 연결하고 이동하다가 연결 부위에 이상이 있어 살펴본 후 트랙터에 타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거나 작업이 아닌 이동 중에 테비 살포기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 사고는 피고가 대비 살포기를 청소하다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3조가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교통상해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